예.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자신동부 자유외국tv를 사랑해주는 팬 여러분 자신동부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신동부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청와대 아 청와대가 백악관에 왔습니다 백악관. 아, 백악관에 <웃음> 와 있습니다 <웃음> 저 아, 지금 오케이, 배경이 이제 백악관 배경인데 음. 저기 이제 is 그 수장을 갖다가 이제 그 제거하는 그 영상을 지금 저기 수량들이 모여가지고 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그, 그저, 그저께, 어제, 저, 우리,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에. 예, 예. 미국 워싱턴시간은 예. 아마 9시 정도 되는 것같은데 예,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예, 예. 미리 예고까지 하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예, 예. IS 두목. 예. 인, 그, 알 바그다디. 예. 예. 를 어, 사살했다. 예, 예. 체행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 뭐, 이제 그거를 그 미국 특수전 사령부가 저 음. 플로리다에 있거든요. 예, 예. 저 가봤어요. 그런데 가보셨어요? 아 그러면 저 미국 군대원 다닐 때다그 통합 사령부는 다 다니거든요. 아 그럼. 통합 사령부로 와요 있는데 에 예. 예, 거기도 가보고 다 예. 가봐요. 그런데 이제 예. 그 특수전 사령부 야 델타포스. 예. 델타 포스. 델타 포스는 이저미 육군 그 특수부대거든요. 델타 예, 포 예. 델타 델타포스. 포스가 어, 헬기 여덟 대 하고 어 전투기 한대 예, 예.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IS투모 그, 그 예, 예. 근거지를 기습을 했는데 예, 예. 그발표하면 그는 울부짖으며 터널 속으로 달아나다가 예. 비급자로 최후를 맞았다 그러니까 음. 개처럼 울부짖으며 죽었다 아. 근데 그 장면을 지금 백악관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에, 그, 저, 그, 그, 보는 장면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그 전투원들 예. 머리에 붙어있는 카메라 가지고 예. 그런 카메라 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저, 그, 아내만 유명작전 예, 한 장, 예, 예. 해가지고, 예, 예, 예. 석회균, 어, 선장, 예, 하고, 이게, 저, 핀납된 것을, 우리, 해군, UDT가, 예. 그, 청해부대에서 지휘해가지고, 예. 보도 타고 와서, 또, 헬기도, 예. 의무를 받아서, 예. 실제 그, 구출에 그 나왔잖아요그 예. 장면을, 여기에, 저, 그, 뭐, 헤드샷, 헤샷이라고요 예, 예, 예. 그, 카메라, 소형 카메라, 예. 예. 예. 예. 뭐, 어, 샷, 그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우리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이제 지금 또 지났으니까. 예, 예. 첨단 그 음. 모니터 장비를 통해서 배악관 안에서 지금 실시간을 보고 있는 장면 아,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실 어저께 배악관에서 발표할 때는 뭐 한국 관련해서도, 이 코리아 관련해서도 뭔가가 있을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발표는 그러니까 뭔가 예고는 했는데 실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를 발표하려고 했다가 예고만 하고 발표를 안한것 같아요 예그러고 예, 지금 빈 라이덴을 사살하고난 다음에 예, 예, 예. 지금 그전에 미국이 예. 가다 비쪽 있잖아요 예, 예. 도망가는 걸아 예. 그다음에 누구죠 저 이라크 저후신인 후시인 후신 또, 또 터널 솔직 하필 전부 터널 속에 아그 하수로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막 도망가는 걸 그냥 비참하게 그냥 예.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알카이저저 저 가다피 뿐만 아니라, 시리아, 그렇죠. 저, 저, 저, 가다피 이어서, 이제. 빈라덴. 빈라덴. 후세이 예. 그 다음에, 빈나덴 예. 예. 다 그렇게 죽였어요. 예. 근데, 그저께, 이제, 이제, 이거, 저, 아예스 투모까지. 예. 진짜 그냥 도망가다가, 제가 저 폭탄 쫓기러가지고 자폭해 뿌리면 뭐더라고요 아. 비참하게 죽은데, 예. 도대체 사람은 누구냐, 이거야. 그런데 하여튼, 사악한 집단, 미국에 예. 도전한 집단, 예. 세계 평화에 역행한 집단, 예. 비인도 집단, 예, 예? 테러리스트, 예, 빠짐없이 다 죽였어요, 두목도 아, 그다음 누구냐, 예. 그 다음 누구냐, 야, 그러면 그 제가 보면은 김정은이 같아요, 김정은이. 아,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예. 아마 이 소식 듣고요. 최근에 음동한 뭐 진짜 그걸 많이 했는데 예예. 김정은이가 엄청 긴장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김정은이. 그니까 긴장하면은 예. 김정은이를 숙주로 삼고 지금 살아가는 또그 집단이 있잖아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예, 예. 예? 종북 좌파들이 예, 예. 예 굉장히 그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예. 사실 뭐 자다가 바지 에 오줌 싸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웃음>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웃음> 제가 맨날 방송할 때마다 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보라고 지금 저 김정은이 그 다음은 너야. 그러니까 빨리. 핵무기 포기하고 항복해 그 이야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그 전날 예. 저기 저아에스모바그다디가 예. 예. 사살되기 전날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요. 예. 예.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 5 예. 2 전략폭격기 있잖아요. 예. 무시무시한 예. 북한 김정은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음. 그두 대가 말이에요. 예. 동해로 날아왔어요. 예. 그 오면서 일본 그가데나 또는 그, 그 일본 미야자키 하던 그, 그 공기지 출격한 어, KC-135 급북이이세례 예? 의무를 받아가 동해로 비행을 했어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가 그제 한반도 인근 동해상으로 전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핵폭탄을 30톤 넘게 실을 수 있는 초강력 폭격기여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꼽히죠. 지난 25일 미군의 B-52 두 대와 공중 급유기 KC-135 세 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남중국해를 거쳐 동해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데 우리나라 에게 언론에 제때 보고가, 보도가 안 됐다니까요? 예. 보도가 안 됐다가 오늘자 신문이 나서요. 처음 음. 예. 희귀하죠. 예. 3일 예. 지난 다음에. 예. 오케나, 가데나 공공기지하고 예, 앤... 출격한 KC, 예. 135R 공중급역이 세대, 예.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앤더슨 기지에서, 저 앤더슨, 저, 괌 앤더슨 공공기지 쪽에도 가봤거든요. 예, <웃음> 아니, 그, 저. 그 앤더슨, 제가, 예. 상학교 4학년 때, 예. 운양, 그, 저, 수납훈련, 그차 외국, 하국 나가잖아요. 괌 예. 예. 예, 예, 그 에서 이제, 우리가 외출나가지 앤더슨 기지가, 광해군 기지에서 반대쪽에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생도를몇 명하고 갔어요. 예. 출입을 못했다고. 아. 그게 워낙 그보안에 철저해가지고. 예. 그럼 밖에서 봤어요. 근데 예. 진짜 비 오십이가 그냥 날아가는 음... 처음으로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제가 예.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아니 비행기가 저렇게 큰 비행기가 있느냐. 예. 그리고 그 색상 자체 가 시큼해요. 예. 섭스... 아주 그때 제가 느낀 거 그게 아주 생생한데요 거기서 날아온 거 아니에요 섬다하겠네요예 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 북한 김정은이가 계속 엉뚱한 짓 하면서 예. 그저 저 금강산 관광 예. 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지은 거보시는거다철해 예. 그 가라 예.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예. 그렇게 허풍을떠는데 이게 이상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요 예. 이게 렇 예, 김정은 미국 조회에서 예. 오늘도 제가 아주 정통한 사람 예. 만나가지고 몇번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예. 급속도로 북한 핵을 포기 절대 안 한다 예. 이쪽으로 그 확신을 하고 있대요 미국 그 지금 그 정부 그러니까 정부 행정부내 예. 그 실력자들부터 예. 언론 그다음에 그뭐 민주당 스탱커 예, 예, 의회 예. 이렇게까지요. 아 이거 그저저 저, 속았다 예. 김정은이한테 속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핵무기가 최대, 최소한 3 0 k 내 60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2025년까지 예. 100개가 지금 확보된대요 북한이 예. 이대로 방치했다가 예. 그러니까 문재인 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예. 미국까지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기상사실을 떼버렸어요 예. 어, 왜냐면 1년 내에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예. 그래가지고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이세번 만났잖아요 예. 정상회담을 약식 그렇죠, 예. 그 지나무 판분이 포함해서 예. 그 멀리 날아가서 싱가포르, 하노이까지 말이죠 예. 그래서 판분이까지 만났는데 거의 쏘고 이게 확실해요 지금 음... 미국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굉장히 그 이제 그 북한 핵법의 딜레마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이번, 그 저, 저, 아예 스투목 같이, 김정은이 예. 처단하지 않을까. 처단, 에, 할, 그, 제가 솔직히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면, 예. 이, 김정은이 제가 하지 그렇구나. 않고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지금, 그 결론에 도달한 거아니요 그니까, 이 지금 비오 오5 2가 날아왔다는 게, 이게 요즘 비오 오5 2를또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서 크루즈 미사일이 나간대요. 크루즈, 어? 크루즈 미사일이 몇십발 나가고, 예. 또 뭐, 여기 핵탄도 미사일도 나가고. 아이고, 당연히 원래 핵, 그 이게 저 핵폭격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략 핵폭격기가 두 대가 날아왔다는 것은 음. 여기서 크루즈 미사일만 쏴도 뭐한0발 가까이 나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오늘 제가 저 미국 그 정부 한 분하고 몇분저 저, 예. 매월 이렇게 미팅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그뭐 그 수감이나 직책을 밝힐 수도 없고 예. 아주 그저그 일급 그 정보를 다루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저. 동해에 예. 핵잠수함 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은 그 상시 배치한돼요아 일급 기밀인데 지금 예. 방송에서 말씀하셔도 예. 됩니다. 예. 예. <웃음> 음. 그게 그러니까 이미 동해 에 예. 해저에는 예. 그 음. 핵잠수함이 예. 상시 있다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어디 위치에 은산 앞바다인지, 아니 뭐 저쪽 북한에 지금 저 심포 예예. 그저 SLBM 그 잠수함 이 있는 데 있잖아요. 예예. 그, 아받다지 음. 그거는 뭐, 라고학경로 해서 말씀드리게 그럴 때, 저는 추정은 됩니다만은, 예, 예. 그, 미국 잠수함이요, 촉포인트 패트롤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촉포인트. 예, 예. 딱그 길목을 지키는 아, 개념이 있어요. 왜냐면 예. 이게 한번 출항해가지고, 중비터들어가보내면은 예. 굉장히 탐지가 음. 어려우니까, 예. 아예 출항할 때부터 쭉 추적해버린다니까요?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 그, 그 목을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 목을 지키고 있다가, 뭐, 지나가면. 그걸 초크포인트라고 그래. 그 초크포인트 를 지키고 있다가, 그, 북한 잠수함이든 뭐, 지나가면 쏴버리면은, 뭐, 모를 거 아닙니까? 아 누가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저, 그, 북한 핵 잠수함이, 예. SLBM을 탑재해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겠다는, 이런 이제 신용을 했는데, 예. 에, 예. 예. 만일에 그게 현실이 되기 전에요. 예. 방금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 대 잠수함, 그 SLBM 탑재 대 잠수함 작체는요 네. 초크 포인트에서 출연에 놓은 걸 그냥 객침시키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 기대를 깔아놓든지 밑에다가. 아그 그 외에는 또, 네. 어, 그런 또 수단이 있어요. 아, 감시하는 거. 예, 예. 뭐, 서스, 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네. 원회로 나가기 전에, 네. 그 길목에서 네. 아예 차단해서 객침시키뿌린다니까요 요즘에는 해제에다가 센서를 깔아놓더만요. 센서 깔아, 깔아, 있어가지고, 네. 이. 잠수함이 지나가면은 예. 센서가 자동으로 이렇게 알람을 이렇게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는뭐 사실 북한의 잠수함이라는 게이 항만 밖으로 못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 아마 저 대책을 강구하는 예. 게덜 먹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핵 잠수함이 현재 상시 대치되고 있다 예. 하는 거는 이제 그 북한에 대한 핵 예.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의지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북한의 그해상수류 석유 수류 예, 한경적이 예,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저대북그 봉쇄망이 예, 예. 좀 느슨하잖아요 그렇게 예. 계속 우리 한국 정부까지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전래는 계속 예. 근데 지금 오늘 내놓은 얘기는 예. 북한 남포 앞바다에요 예. 미국 구축함을 배치해버린대요아 <웃음> 중국이 저걸 예. 확실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저 대북 제재에 공을 예. 내면은 예. 직접 나서겠다는 거예요. 아... 미 해군 구축함을 그 남파바다에딱 배치해버리고요. 예. 그 다음에 미 해상, 해양경비대, 예. 포스트카드십을 또, <웃음> 또 배치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틀어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그 이지, 구축함이라는 게 이지수 구축함이 들어가면은 반경 1000km는 그뭐 미사일이고 비행기고 못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해저, 네. 해저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수상으로 움직이는 거. 예, 예. 공중으로 하는 걸그 완벽하게 있서다 음. 그 감시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죠. 그, 그리고 그 남포가 어디냐면은 예. 팽년 근교에 있는 제일 그저저항구잖아요 저 예. 이게 중요한 그런 남포를 통해서 예. 해상으로 들어가는 거, 남포를 통해서 팽으로 들어가는데요. 예. 밑에 그 남방에 해조가 있지만은 팽년하고 거리가 좀그 개성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가 있고 또 북한 도로망이 좋지 않으니까 예. 남포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라니까요. 예. 그 옛날에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주로 어, 전시, 으, 연습을 할 때. 예. 원산의 마지막 단계로 상륙작전을 했어요. 예, 예. 그 제가 했을 때 마지막으로 공세적으로 저, 저 합참 과정할 때. 예. 그때는 공세적으로 아주 작전 개념을 확 바꿨거든요. 음. 처음부터 전략적 중심 치우도록 하자. 예. 해가지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남포 상륙작전을 했어요. 예예. 남포. 예예. 왜 남포를 했냐. 음. 원산을 통해서 동해 축선으로 해가지고, 아 <웃음> 그래가지고, 저, 저, 팽양까지 하면 시간에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포로 가장, 아. 바로 치고 들으면 바로 바로 팽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 7군단은팽양 포위를 해버리고 말이에요. 예예.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팽양에 대한 예. 전략적 그 포위 기동, 예. 예. 공세적 기동 작전을 하면서, 그, 전략적 중심 자체를와해시키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지금, 남포, 저기에, 저 평상시에, 예예. 자꾸 북한의 소류 서류, 한정 문제가, 제재망에 구멍이 자꾸 나니까, 예예. 아예 그냥 직접 나서서 틀어져 음. 버렸겠다는 게, 지금. 아, 그러니까 이기 이상... 그런 이야기,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어 저, 오찬 때, 볼때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예. 이지서 구창함을 배치해놓고,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이 군사적 움직임을 못하게 틀어막아놓고, 예. 해경, 그니까, 미국의 코스트가드 배가 들어가가지고 직접 납포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도 면 큰일 났는데, 우리나라 해경, 인천 해경부조에서 남포항으로 골든 네이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걔도 잡힐 거 아닙니까? 잡았네요. 어, 음. 이야, 큰일 났네, 해경. <웃음> 그러니까 예. 지금, 예. 그, 북한에 대해서, 예. 지금 그, 그, 김정은이가, 예. 그 맺질라 그랬죠. 예. 다그 허접한 시설 다가가라그 지난주에 그랬죠. 예. 예 그저 계속. 저, 저 개성... 너절한 너절한 뭐그뭐 시설가. 건강산 관광지로 예, 예. 가가지고. 예. 어, 그렇게 막 하면서 그 하는데 예. 그래도 지금 와대는 그저 문재인 정부는 동일부부터 음. 말이에요. 예. 계속 뭔가 계속 공단을저 바로 옛날식으로 했다가는 예. 대북 제재에 음. 걸리고. 예. 대북의 제재에 안 걸리면서 하는 방법 외외 우회, 외로 우회, 있잖아요. 예. 그걸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끼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지금 그미국이나가는거 하고요. 한시 방향이 려요미국 지금 거의 지금 쭉 제재까지 노는걸 보면은 예. 아, 북한은 기존에 이걸 해 가지고 계속 저이 현상을 유지를 하면서 더 악화를 안 시키면서요. 예. 근본적인 지금 해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 그 인권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예. 근데 우리, 우리, 문재인 정부만 계속 거짓말로, 거짓말로 국민들을, 어? 거짓 평화, 거짓 평화 이래가지고. 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그 22일날. 예, 예. 남북 평화 경제 구축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다음날 김정은이 건강상 관광지구 시찰하면서 늘어져란 남측 시설들을 싹 쓸어내, 틀어내라! 이렇게 지시해버렸잖아요. 예. 예? 이게 예. 뭐냐, 이거야. 너는 예. 저, 문재인, 어, 당신은. 빠져. 빠지라, 이거야. 아, 예, 예, 예. 취급 안 하겠다, 이거야. 예. 어? 그이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꼭, 그, 저, <웃음> 그, 어? 도망가는 말이죠. 매일 피해 다니는 애인을 쫓아다니는 스토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문재인 정권이. 예. 자존심도 없는 지참그러니까 지금, 음, 지금 김정은이도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이도 괴롭고, 시진핑도 괴롭고. 아, 문재인 믿어가지고 한 게, 김정은이 득된 게 없잖아요. 예. 돈, 뭐, 돈좀 모르게 갖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예. 근본적, 기본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대북 제재 때문에. 그니까, 러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김정은이가 죽게 생긴 거고. 시진핑 좋다고 중국 가서 여덟 개 혼자 밥 먹으니까는 미국에 중국 박살 내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치. 저기, 러시아 가가지고 무슨 러시아, 뭐, 뭐 저기, 에너지 갖고 온다고 하니까 러시아도 지금 박살나는 거고. 그렇게 <웃음> 러시아 갔을 때블라디보스대에서 푸틴하고 저 북로 증상에 담당했잖아요 예예. 예. 야나그늘 처음 들었네. 예. 김정은이 어디에 잔줄 아십니까? 예. 블라디보스도 특급 호텔에 잔게 아니고. 예. <웃음> 대학교. 김정은이가. 네. 예 대학교 숙소에 잤대요. 아, 아 대학교 숙소에. 완전히 포대적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 김정은이가 예.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예. 완전히 거짓돼버렸고요그 다음에 예. 북한의 지금 그 수출액이. 예. 음. 2011년 대비해서 작년까지요. 10분 1초로 따라거아요 30억불인데 3억불 수준으로. 예. 지금부터 그 지금부터 아화되고 작년이고 오니까 올해 아까대가지고요 달러가 예, 예, 예. 거의 완전 메말라가거든요. 예. 죽을 노릇이야, 김정희도뭐 달러가 있어도 뭐다 금수조치 당하니까는 사치품은 뭐살게 없는 거 아닙니까? 소위 남측 대통령, 문재인 네.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오일 경기장에서 작년에 그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남측 대통령이 이 사람은 뭐큰 소리 빵빵 치더만은 자기한테 뭐 돈도 안 받아주고, 뭐 제재 핑계되고, 어, 자기는 네. 그런 거예요. 금강산 관광도 안 하고, 개성공간도 제기 안 하고 말이죠. 네. 뭐, 된 거지, 뭐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어떻게 취급하냐. 그니까 러 어? 속았다고 생각하든지, 하지마. 아니면은, 이중스, 미국의 이중스파이라고 생각하든지, 뭐 그럴,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죽을 노릇이고 그게 문재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에 국내가, 이거 조국, 어? 예. 이거 결국 사퇴 안할수 없는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음. 그때 결국 예. 부인이, 정경심의가 구속이 또 돼버렸죠. 어? 예. 그래도 올해 이번 주 중에 뭐 검찰에서 조국까지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정경신 구속 다음날 청와대 그 출입기자 240명인가요? 예. 청와대 녹지원 초청해야 대통령이 또 맥주, 파티하고. 맥주 파티를 내려, 열어줬는데 예. 거기에서도 <웃음> 그러고 그, 저, 그 저, 전날 지난주 국회 시정연설에도 그러고 이거 완전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국민들한테 역사상 뭐 가장 뭐 사랑을 아, 많이 받은. 아, 그게 시정에서도 소득도 늘고 일자로도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자자찬 하다가요. 네. 전혀 국민들 그거하고 실제 통계하고 틀리는 이야기를 하고. 어, 네. 국민, 그, 저, 청와대 초청 기자들 앞에서도 저만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어, 정치인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당 기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예. 기자들이 피식 그렸다는거 아닙니까? 예. <웃음> 그 대통령 면전에서 예. 거기서 그뷰비건 그, 그, 이런 거 표준 관리를 뭐, 아당연히해죠 예상. 예. 예. 음. 그런데 저안 보이는 데서는 막 피식거리고 웃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갱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음. 음. 이렇게 뭐 사랑을 가진 많이 받은 정치인들하고 스스로 말이죠. 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이걸 이런 예.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심리 상태가 증상이 아니에요 지금. 요일에 어. 그, 그, 나타나는 예예. 그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북한 석탄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을 한국의 검찰한테 넘겼더라고. 넘겨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지금 임종석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편지가 이제 발견돼가지고. 어,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를 그러니까 정영국 안보실장이 그 국회 나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 미국에서 자료 주기 전에는 우리 몰랐다. 이제 자료 받아가지고 검찰이 법적으로 법대로 이제 수사할 거다, 처벌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그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의 이름이 적혀 있는 편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쪼여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비트코인 뭐암암 비트코인 같은 걸 암호 화폐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거를 암호로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뭐 마약 거래도 쓰고 뭐 온갖 불법 거래에 다 썼는데 음. FBI 이거 10월 16일 날그 블룸버그 통신해 보니까 FBI가 암호 코드를 다 해독을 했대요. 해독을 해 가지고 아, 비트코인 암호를 <웃음> 예. 네, 네, 네. 그 암호화폐 화, 암호를 다 해독을 해 가지고 다크넷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아동포르노를 올려놓은 거를 그거를 전 세계에서 300명을 지금 다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잡아들였는데 거기에 핵심이 한국의 뭐 23살짜리 손머신가 하는 청, 그 청년이 그청 핵심인데 음. 작년에 한국검찰하고 공존해가지고 이거를 어, 자, 잡아가지고 걔네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뭐 지난번에 9월 24일날 FBI 국장이 와가지고 뭐 비트코인 수사 뭐 이런 거 하길래 우리는 그냥 뭐뭐 뭐 통상적인 이야기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암호 해독한 그 암호 소스 해독하는 방법을 한국 검찰한테 다 알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조국이 펀드가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었다가 두달 만에 갑자기 그 폐지를 해버리고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하고 엮여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작년에 아니 그 2017년에 대선할 때, 북한의 우리 탈북자들한테 중국의 봉환 코인, 그 문재인 캠프에서 봉환 코인이라는 그 코, 비트코인 그 교환증을 줬어. 그 교환증, 자기 신분증하고 제출해가 써가내면은 150만 원을 그 줬다고. 네. 그러니까 대선 자금이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거를 지금 암호를 풀어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쫙 다다 다, 다 드러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 공수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그 근데 공수처가요 예. 조국 사퇴 해가지고 하는데 뭐 검찰 개혁 하는데 그 지금 뭐 서초동 집회 해가지고 조국 예. 수호 예. 검찰 개혁이 주, 주 구호를 막 내셔가지고 예. 그뭐 예. 촛불 뭐제2 촛불 혁명이니 뭐 그런 식으로 예. 그 정부 쪽에서 청화대저 예. 그 정부 유권에서는 막 그런 이야기를 했지않습니까 예. 근데 예. 그게 이거 저저 저, 공수처를 이제 밀어붙이는데 결국 예. 이제 끝났으니까 그~ 예. 어, 뭐, 정부 여건 내에서도 조국 이걸 잘 잘못했다 이거를 예. 예. 자승률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공수처를 밀어붙데 이게 지금 뭐죠 문제는 헌법에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 헌법법자가위원이라고막이야기했던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헌법 (89조 19회 1 6호예요 지금 검찰 총장이라는 그 직위가 예.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서 임명된다 이거야. 그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 책임자가 검찰 총장인데 검찰 총장보다 상위더센 수사 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거예요. 왜근거 예. 같다 헌법적으로. 예예. 그래서 이게 저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라 얘가. 아, 예. 공소처가요. 예. 뭐그 전에 이 공소처가 이거, 이거, 이거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지고 예. 중국 공안을 뭐 그 독일 캐스트하 얘기도 노고 중국 공안 얘기도 노고심지어 예, 예. 북한 보위부 하고 예. 똑같은 성격이다 이거 완전 정적들다 이걸 통해서 제거하고 예.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이걸 한다 예, 예. 이랬는데그 성격은 차치하고 이 법, 법에 없는 이야기라니까 아 위헌이네 지금 아, 예예 그중을그 다음에 어, 한변이라고 있잖아요 아, 예예 헌변헌변 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예, 예. 그 대표 변호사가 구상진 변호사님이에요. 예, 예, 예, 예. 그저 흔변 회장님이 예. 제가 지금 그 무료로 저저저저 결론 저, 저, 저, 저 박근혜 대통령 그 누더하 예. 소위 그 들어온 잠 예. 제가 그저 저,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그 집어 던져가지고 집어 던지신 거죠. 그게 걸리고 제가 때가지고 던지는 예, 바람에 예, 지금 항소심 예. 재판 중에 있는데요. 예. 이미 2년 반에 넘었어요. 그게 저 사건 일어난 지가 아, 예, 예. 2017년 1월 24일. 예. 하여제 그때부터 저를 무료로 음. 행사 재판은 음.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서도 이 성명 발표했어요.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우연히 봤는데, SNS에 그게 떴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이거는 맹백한 위원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자체가, 그, 그, 그 불성설이다 이거. 예, 예. 추 수진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예, 예. 이게 만약에 진할게 가지고 이 실제 국회 통과되더라도, 이거 위원 시비가 걸려가지고요. 예, 예. 이후로 정지되버리는 예. 거예요. 아.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을 한, 그, 관변 그, 제2촛불, 뭐, 이렇게 하는 세력이 예. 이름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게 있대요. 개, 개싸움요? 예, 개총수, 개 개국본, 이렇게 약으로 얘기하는데, 예. 이 사람들은 물어, 물어 하면, 자, 그냥 물어, 이렇게 구호를 내쉬우면서, 예. 이, 저, 개총수, 총수가요, 예. 10월 20일 TV 조선의 그 탐사보도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보도를 한데 보면은, 직접 그게 나와요. 아, 개총수 그 개총수 그 개총수 그러니까 그 대표가 예. 직접 한 이야기를 나온다니까요 예, 예. 우리의 목표는 검찰을 압박해서 예. 조국과 문재인을 향한 칼날의 방향을 예.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는 데 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한게딱 나와요. 아, 예. 이게 예. 본심이 드러났어요. 아. 그 이렇게 진짜 너절란 예. 네? 그, 뭐, 김정은이가, 뭐, 금강산, 그, 우리 남측 시설 보고, 내절한 뭐, 뭐, 시설 다 틀어내라고 랬대 예. 진짜 너절한, 예. 소위 지설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그, 정말. 네? 음. 그러면서, 이거 지금, 뭐 저, 그, 공수처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예, 예. 이 공수처 예. 자체가 저, 저 헌법의 위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웃음> 그 지시를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콘크리트 지층 있잖아요 예, 예. 민노총 정교조 이게 예, 예, 핵심이잖아요 예, 예, 예. 이게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탄력근로제 이걸 또재검토한다그러니까 반발을 합니다 하고 예, 예, 있 예. 민노총에서 또정시학대로 대통령도 지시를 했잖아요 교육부는 예, 예. 전혀 이거 상의도안되랬다가 예.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뭐 이거 뭐 야단나 검토한다고 예. 그러니까 정교조에서 또 이게 비판을 아,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오락가락하는 거 오락가락 예. 대북정책도 그렇고 경제정책도 그렇고 음. 외교 어? 그다음에 교육 예. 모든 정책이요 예.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계속 거짓말로 오도 하면서 국민들 속이고 예. 동민까지 속여 가지고 지금 코나 코너, 코나에 몰리 가지고 예. 그야말로 김정은 저 집단이 코너에 몰리는 그 이상으로 예. 우리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웃기게 지금 몰리고 있다니까. 요 아니 그리고 지금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 WTO 그 거기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 포기하겠다고 정부가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포기하게 되면은 이제 뭐야 농업 관련 정부 보조금을 전부 못 주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이 그냥 폭삭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개도국 지위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7위권의 그 군사 강국이, 대한민국이 개도국 지위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좀, 모순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빠져나오는 건 맞는데, 이게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를 이게 박탈하는 거는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중국의 이 농민공들, 그러니까 중국의 농업 보조금을 없애버려가지고, 중국의 농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래가지고 중국 농민공들이 소위 말해서 폭동 일으키가지고 중국 정부를 들어깨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 플러스, 야,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을 사가라. 그런 전략, 뭐,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때리기 위한 전략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싱가포르, 뭐 멕시코, 이런 친중국가들을 다 묶었는데, 한국은 그냥 뭐 이래저래 하면서 그냥 모른척하고 뒤로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친중, 친북하고 계속 앞에서 알짱거리고, 반미하고,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그 하니까, 너도 엿 먹어봐라 하고, 그냥 같이 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저, 저, 이, 이 정부가 참 예. 안타까운 것이요. 예. 하여튼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거짓말로, 거짓말로, 뭐 조금 그 코너에 몰리면 거짓말로 막 그냥 이상하게 사실을 오도하면서 인정도 안 하고, 예. 막, 사과도 예. 안 하고. 예. 그걸 또 고치면 되거든요. 사람이 뭐 어떻게 다 완벽합니까? 예. 정부 정책도 해보다가 아 이건 아니다 하면은 다시 예, 돌아가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인정 안하고 계속한다 그대로 끝까지 뭐 예. 소득주도 성장이다 규50 이신한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망가질 때로 망가져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성장률이요 마이너스 2.6% 라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죠. 예. 2%백이 붕괴됐다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예증안 예. 예. 예? 하고 계속 그렇게 무리하고 그다음 대북정책 마찬가지로 예. 계속 수강기 지금 확실히 드러났잖아 예. 북한이 그저 비핵화 사기를 그걸 펼쳐가 우리가 놀아난 게 예, 예. 이미 (2년) 내내 놀아나 가지고 이미 예. 악화됐다는 게하기 그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예. 계속 수도권처럼 김정일 고무이만 돌아다 쫓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예, 예. 그 자존심도 없이 말이에요. 예. 국민들 자존심 팔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외교는 외교들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예. 전통적인 예. 저 한미일, 해양삼각동맹 이걸 더 강해가지고, 예. 이걸 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다허물면서저 예. 저 중국, 침중, 예. 침러 침북, 예. 종북, 예. 이쪽으로 북방, 그 있잖아요. 예예. 그쪽으로 쏠리가 있자, 있,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소미아 예. 파괴하면서 한미동맹까지 균열시키고 있는데, 예예. 그, 환미, 그러니까, 지소해 하니까, 지금, 그, 그 뭐야, 피박 썼, 다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뭐 6조 내놓으라 5조, 6조,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 저, 저, 한, 주한미군 방임이 분담을, 도 와서 빼, 이래도, 어, 더, 욕을 하, 하는 상태 아닙니까? 예. 완전 봉대 뻔해, 봉된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미 국방성 뿐만 아니고, 예. 국무부까지, 계속 지금 11월 23일 이전에, 예. 지소미아가 23일부터 완전히 이게 저 이대로 하면 은 그대로 끝나거든요. 예. 그 전에 이거를 철회해라,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근데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딱 두고 보십시오. 이게 그... 완전히 그냥 동결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한테 그통화서포 하자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그 진짜 막나니 짓을 해놓고 통화수화프 하자고, 하, 정말 이 양심이 단 1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농민들 그 보조금이 없어져 버리면은 전라도가 완전히 타격을 입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때려버리겠다는 신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예. 호남, 호남 있잖아요. 예. 호남, 저도 저 그, 그쪽에서 근무도 해보고 예. 또 인연이 있는데,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저, 가장 고전 콘크리트 지층이, 예. 저, 전라도 아닙니까? 예. 근데, 그지지들 그렇게 열, 어? 확보하게 해줬는데, 가장 예. 피해 있는 게 호남이에요. <웃음> 그죠. 지금, 저, 말씀대로, 예. 호남이, 뭐, 저, 정부 요직에, 예. 사람 좀, 어 저, 앉아있고 말이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전체지, 호남의, 그, 농민들, 수민들, 예. 삶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막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저 호남 분들이요, 예.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태양광 패널 하면 OCI가 국내에서 제일 또잘 나가는 기업인데 이게 그게 공장이 전북에 있어요. 그게 군산이 아니고 익산이었나 군산. 아, 태양광 말씀 잘 하시네. 예. 태양광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예. 그게 중국으로 그저 원산지가 중국이잖아요. 예. 패널이 중국에서 들어와요지 예. 근데 그 중국으로 가는 돈이에요. 그대로 북한을 들어간대요. 아, 아 그것도 오늘 내트은 얘기. 아, 전통한 얘기예요. 예, 그저 중국 태양광 업 자, 업자가 예, 그그 그, 그, 그 사장이 한 얘기예요. 아, 중국으로 간다. 그게. 아, 북한으로. 그러니까 제가 중국 태양광 패널을 사주면은 예. 그 돈이 북한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게 그 대북 제재가 있잖아요. 예. 직접적으로 안 걸리잖아요. 예, 예. 중국 제품을 산 거니까. 그런데 예. 그 제품이 중국 <웃음> 그 업체를 통해서 북한으로도 흘러간다는 얘기를 중국 사장이 했다니까 태양강 아, 사장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OCI라는 그 한국에서 세계적인 태양강 패널 회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섰다가 태양강 뭐 사업한다고 하니까 잠깐 바짝 올랐어요. 올랐다가 팍 꺼졌어요. 꺼져가지고 아직까지 지름열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 하나도 안 팔린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중국, 중국에서 비트코인으로 이, 이거를 저기, 대선 자금을 문재인 정권에서 받아놓으니까, 지금 중국한테 또태양광 패널을 사주면서 리폰들 해주고, 그럼 그 중에 돈 중에 일부는 또 북한으로 가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 암호를 갖다가 FBI가 해독했고, 그 해독한 거를 9월 2 4일날 와가지고, 그, 뭐야, 저, 우리 저, 누구였죠? 검찰국장, 검찰총장한테 다 이제 주기로 하고, 이제, 뭐, 최신식 수사기법을 뭐,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개씩, 한 개씩 다, 다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여튼, 에... 그, 오늘 말이죠. 예예. 제가 이래가지고 뭐, 한 일주일, 네, 일주일 여러가지 말씀을 예. 나눴는데, 예. 하여튼 결정적인 건 알바가다디, ISF 두목이, 예. 미국이 5년 내내 이걸 찾아가지고요. 예. 이걸 사살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저께 사살한 거예요. 5년 만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김정은 김정인은 어디 있는지 아니까는 바로 쇼수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 있다는 그 저, 용이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다음 차례가 누구냐 이게. 후즈 넥스트. 예. 후즈 <웃음> 넥스트. 다음 차례 누구냐 이게. 음, 음. 김정은이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 예. 어, 나, 내 내, 내 나를 이제 이그 미국이 노리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 아. 아마 앞으로 김정의 동선 암추적을좀 잘해보면요, 예. 한동안 저 잠수할 것 같아요. 잠수. 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 주로 새벽 작전을 해가지고 미국 이조지불했잖아요 예. 새벽에 <웃음> 어? 예. 빈 라덴도 예. 새벽에 그, 그때는 그 해군 저그 실팀 들어갔거든요. 예. 예. 예. 헬기 타고. 예. 헬기도 아주 이게 아, 스, 스텔스 헬기. 스텔, 예. 예. 예. 기습해가지고, 그냥, 예. 사살해버렸는데, 예. 그것도 저, 저런 식으로 지켜봤거든요. 예, 예. 그때는. 당시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때죠. 예, 예. 이번에, 저, IS 투모, 또목또새벽에 새벽. 예,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 새벽에, 예. 김정은이가, 죽었다 죽었다. 뭐 이런 어, 기사가 나이 예. 보도가 나올지 몰라요. 예, 예. 그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예.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취지율이뭐김 어, 김정은이를 싫어하는 비율만큼 거의 일치해요. 62% 는김정은이 음. 싫어하는데 김정은이가 비호감 김정은이의 비호감 라이벌이 자유한국당이라네. 정, 정, 필요 정, 필요 네, 필요... 필요... 이래가지고 이게 네. 에, 정치 대한 세력이어로서 네. 이걸 그 감당할 수 있을지 네. 참 의문인데요 네. 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호, 호... 아니 한국 네. 한국 갤럽에서 10월 초 조사를 한거 보니까 비호감 정당 음, 비호감이 안 간다는 그 순위대로 하니까 응답 비율이 한국당이 62% 비호감 1등이죠 에? 비호감 2등이 바른미래당 56% 3등이 정의당 51% 4등이 더불어민주당 47% 그러니까 이거 김정은이하고 또 한국 정당 전체를 갖다가 김정은이하고 동급으로 보는 거죠 예. 이게 참 이게 참이 예. 예사롭지 않은 게 정부 여당이 예예. 하는 정책마다 정부 실패고 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예. 안보 문제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예. 또 대외관계가 예. 엉망이 돼가지고 왕따처럼 돼야 이런 상황에서 예예. 당연히 <웃음> 그럼그 불만한 국민들의 그 여론이 예. 그러면 제일 야당 쪽으로 가서 지지가 되어지는 게뭐상식으로맞아 그게 안 되어지고 예. 김정은이를 싫어하는 것만큼 제일 야당을 싫어한다. 이렇게 논다는 거야. 되지. 음. 갤럽 그 의견 무슨 그냥 대표적인 여론기관이잖아요 리브르테하고 예. 예. 나라에. 예. 근데 그렇게 논다는 거 우리가 <웃음> 그 여론 조사를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음. 그죠 예. 그게 이에 대해서 제일야당에서는요 정말 그그 그 진짜 대오각성 한골탈퇴의 예, 예. 각오로 이걸 저 해서 국민들한테 대한세력으로서 얘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요 국민들이 음. 어디 가서 우리가 거지하고 희망을 받습니까 예. 이게 참 문제라니까요. 제가 뭐 음.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진보라고 생각하댔저 스스로. 저도 신보입니다고데근데 예. 어,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예. 시장 경제, 법치, 예. 이런 그 헌법 정신에 충실한 나라를 예, 예. 만들어서, 예. 국민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말하고 예. 행동하고, 그 다음에 예.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북한 나아가서 북한 동부도 해방시켜서 같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죠. 그런 것이 지 무슨 뭐, 뭐 보수가 진보가 됐습니까? 예. 방법이 돈 필요하면 핵심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또 지킬 걸 확실히 지키는 것이고, 예, 예. 예. 보수 진보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 보수 진단이다. 이게 하면 안 돼. 예. 더 진보적으로 핵심적으로 예. 자기 계획을 하고 국민들 그. 앞에 다 가서 <웃음> 뭔가 믿음직하게 그, 그 보여라 이거예요. 예. 그럼 제시하라 이거야.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한국 장로신문 10월 26일 토요일날 어이 오피... 이게 어제보러나온 거예요? 예, 보자. 오피니언 그 아, 논... 아래, 예. 논단에. 북핵 및 내포기의 본질과 북한 해방이라는, 어, 재송님의 이제 글이 실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요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아, 이게 이제 북한 핵 문제 있잖아요. 예. 그다 내포건 이제 국내 문제예요 예. 예. 국내 건이 내전상실험 되어 있잖아. 좌우가 극명하게 예, 갈리고, 지금 뭐냐, 광화문에서 그냥, 그, 저, 지금 야들 철라 집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라 예배 드리고 뭐 난리 나려 예, 그, 한기총, 뭐, 진광복사, 예. 하여튼, 예. 여러 보수단체에서 총해가지고, 예. 이렇게 나, 나라가 어지러운데 예. 이걸 극복하는 게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예. 예. 그럼 그걸 어떻게 이, 어, 저 극복해 나가냐 예. 그해법이 핵심이 뭐냐 이걸 제시한 거예요 예. 한마디로 북한을 해방시키지 않고는 예. 북한 핵문제를 해결이 안 되고 예. 국내 문제를 해결이안된다는이야기예요 아 해결이 안 된다 예. 그 북한 핵문제와 국내 문제를 이게 음. 이 진짜 낱마처럼 얽힌 문제를 예. 해결하는 음. 그 어, 비법 예.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은 예. 북한을 해방시키는 거다 예예.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북한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이냐 그거는 예. 북한에 대해서 예. 자유와 사, 어, 사실의 예. 파도를 북한에 예. 넘치게 해야 된다 아... 이게 소위 군사 전문용어로는 예. 사실투사 그 트루스 프로젝션 예. 계속 진실에 그걸 집어넣어서 음.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각성된 북한 주민의 힘으로 예. 스스로 예. 스스로 예.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예.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북 풍선이나 대북 방송 대북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완전 초대형 LED 예. 해가지고 예. 방송 보여주고 뭐 예. 이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외에도 수단이 많은데 군사 작전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최소한 민간 단체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대북 풍선 <웃음> 정부가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박상학 대표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저도 잘 아는데 예, 예. 그런 그런 거 방해하는 거 작년에죠. 아... 북한이 반발하면 은연히 그냥 가메나토라 이거야. 예예. 예. 그다음에 그휴준선의 철간 대북 학생 있죠. 예. 이거는요 결정적으로 김정은 의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너핵빨리 포기 안 하고 그러면은 이거 재개하겠다 해가 지고 재개돼. 예예. 예.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이제 그 글로 써서 예, 예, 예. 한군데 아주 장무신문에 이게 이제 기고를 저자테 요청을 와가지고. 예, 예. 뭐 전국 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 다 들어가고 정신그 전국 교회가 들어가는 예요 예, 교회도 들어가고 해외 선교사들한테도 뭐 예. 나가고 뭐 하는데 어쨌든간에 이 이거를 보시고 우리 저 목사님들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배도 좀 북한 구원을 해방을 위해 가지고 북한 구원을 위해 가지고 예배도 좀들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자고 하니, 북한 해방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웃음> 그러면 안 되죠. <웃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지난 이, 이, 이 내용이 이제 예. 좀 많은 내용인데요. 예. 그 요지는 이제 이, 이 핵심인데, 예. 지난 10월 3일, 예. 그, 하얏트 호텔에서 한미 보수연합대회라고. 캐시팩. 캐시 캐시백 행사인데, 예. 제 보고 이제, 뭐, 강연을 20분 요청이 서가지고 제가 했어요. 예. 예. 근데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예. 강연을 20분간 했고, 예. 그제 옆에 저 맥플란드 K T 맥플란드 그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예, 예. 초대 그 국가 안보 부보좌관을 한 예, 예, 예. 분이 계셨거든 이쪽에 예, 예, 예. 그분하고 우리는 뭐 대화를 했대 그분이 지금 저 저분 있잖아요 오브라이언 무무통 음, 제일 왼쪽 앉에 계신 분 아, 제일 왼쪽에 지금 현재 백악관 안보 보좌관 음. 예그저저 분홍색 넥타이 메시고 예, 예, 펜스 그, 부통령 예, 옆에 예, 예, 예. 저분을 추천했다 아. 그래서. 안보보장쟁기, 제군이 전 볼턴 다음으로 안보보장했잖아요. 아, 예, 예, 예. 근 그런데 그, 제, 제 옆에서니까 저뭐 저, 강림 전에는 이제는 얘기 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라고 자기 예. 딸이 뭐또 미해군사학 수시라고 아, 이런, 이 반지 보면서 좀 예. 질문해가지고 이제 이제는 공통하자가 예. 있어가지고 했는데 예. 소, 손도 보여 주십시오 아니 이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그래. <웃음> 예. 그래 그런 했는데. 예, 예. 하여튼, 그 때, 소개를 했는데, 이, 그 때는 불량이 많아요. 예. 어, 20분 강연한 거 원고하고, 이제 자퇴출을, 예. 주최 측 했는데, 이게, 음. 그, 이 사실 행사를, 지난번 행사를, 주최 측 미, 미, 미 보수연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예. American Conservative Union.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출신이고요. 예. 지금 공화당 대통령도 다그 출신이에요. 예. 안보 보장원도 마찬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그에시스 했기 때문에. 예. 예. 그게, 또 예시 봉부로 들어갔겠죠. 아, 예. 자유주최 측이.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아마 미국 조회에서는, 예. 제가 발표한 그 강연 내용, 그 다음에 예. 이게 압축해가지고, 이번 예. 한국 장모신문에 실린, 아. 이 내용이, 예. 그, 원,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많은 분량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요, 요, 한번 보여주시면서, 야, 정은아, 너핵 포기 안 하면은, <웃음> 제동님한테 아구창 맞는다, 이놈이셨어 <웃음> 아니, 손이 그냥 감옥터가지고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제. 자, 장시간 또 고생해주신 우리 제대문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